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날려버리는데 생각나 필요 없어. 아니 어. 딱히 남이 물과목물과목뭐제안 맞추면 되지. 제못 쟤, 쟤 맞춰 어차피 하는데. 어차피 다른 애야도못 맞춰. 원딜 뭐 징크스 정도 말고는 포고모 징크스 말고는 거의 맞출 애가 있나? 진정해!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? 로5별로였나 음. 근데 나 어차피 물광1잘못맞1내 벨트 1말 많지 별 이유는 없어 복수가 눈앞에 있다. 메니언들이 음. 상성되었습니다 얌전하게 놀아볼까? 막 이래. 음. 그래도 뭐 쓸만한 것 같은데. 음. 뭐라고 안 들려? 듣고 싶지도 않고. 좋아 좀 너프도 될만한데 다른게 더 좋은게 많아서 <목소리> 아. 아프 확어가지끝이 아. 내가 죽왜 지금 갑자기 앞으로 오는 거같카리스타 좋은 것 같아 저완전 멋진 대사가 올데 어잘했 바트 있으면 하봐 뭐지? 그런 거 같은데. 탑, 이야 탑, 니까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탑, 니 힐. <웃음> 아, 쓴 거지.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. 나이는 밀려. 만화 많아. 만화는 하나 다볼까 근데 탑이 생각보다 잘 풀려서 CS도 앞서고 있고. 옳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잘 안되네 총을 바꿀 때가 된거 같은데? 다른 총들한테 비밀이야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목인 어? 아 안되네 그런게왜 필요해. 뭐? 얌전하게 놀아볼까? 오히려 그나도이편이류는막 그렇게 하던데. 갱 와서 같이 밀어주는 걸로. 돈 얼마 있어? 나인 땅, 그냥 당겨서 이거 먹으면서 하지. 어 이거 먹으면서 멋진 이올는데이 지겠안 죽어도 되지? 아니, 그냥, 칠게 없어서, 맞았어 이유? 그런게왜 필요해? 이거 이제 u eh? What? What? w h a 미드? h a t What? What? What? w 완전 멋진 비도좀가고었네 아아 아... 어, 아 씨. 몰라! 그냥 라 다고가안만나셨대이용 네. 먹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수가 없는데? 모두 계야 돼. 그래서 용강 나올 줄 알았는데 팀 거가 잘내려와가지트 메가 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가가 아, 근데 판테가 보고 있는 거라서 그냥 올렸는게더나았겠네 미드 가안나아지겠 어? 뭐야? 좀중을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얌전하게 놀아볼까? 아잇 노다 밀자 응? 그럼 나집 갔다 오겠습니어 여기 핑하네. 날려 음. 버리는데 생각할 필요 없어. 거기 핑하. 여기 여기 있하 밖에더하어 아, 안 되겠다. 애매한데, 이거 못 봤는데. 어나뭐까요 응.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제 앞에 었습니다 나름 신경 좀써 주려고 했는데, 그래잘안 되네. 필 필요 없어 내벨트 정말 많지만건이는 없어. 만지, 하나 갈지 그래, 내가 만크스다 만지, 만지, 만지, 만 죽겠는데? 아군이 당했어. 다고 내가? 아직 구안만고들어가자르고 아니. 밑으로 비었어. 해. 아. 아 뭐하지? <웃음> 먼저 쟤네가 자리 잡으러 다 뽑는데 I am. 맞겠고. 좀 이상한 것 같다. <웃음> 아까 아무 말도 없길래 미니언안 보고 다어 아까 미니어 안 보고 있다. 어? 아까 미니언 안 보고 싶다. 뭐할 차례였더라? 아아! 파차지 포탑을 파악했습 음, 아, 아어고어 헤어, 모두 계획된 거야. 성금전이잖아 용이군. 내 벨트 정말 많지? 할 이유는 없어. <웃음> 빠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아 그거지 아, 죽는데 또 바로 용 아, 비타애미안데시험다 그래 봐 죽기 밖에 더 하겠어. 이 용은 먹을 뭐. 지 뭐 되지?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바로 바론 먹었 네, 바로 넣에된거같 아. 은데, 거는 생각 을안 했다. 알 에스 d a k a 걸잡았 자, 만 н 어 м 어. 잘 싸웠다. 하나 주고 막았습니다 칼리스타니까 눌루한테디비잘안한 어. 뭐 하겠어? <웃음>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<웃음> 총을 바꿀 때가 된것 같은데? 부숴봐. 다른 총들한테 비밀이야?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. 내헤이 중요한 것 같은데. 울트라가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여기다 와 들어간 거야. 세다가 좀 없어. 아, 나 페일 없어서 꼭못 하는데. 반 이거다